뭐, 백그라운드는 뭐, 색상을 살짝 이렇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원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 넣어주고, 자, 이때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엘립스 패스 메뉴를 확장. 여기는 사이즈의 링크를 풀어서 어, 정비례 그리고 다시 링크를 켜서 어,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면 되겠죠 이때 어, 얘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또 크기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 이 공의 공 모양의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맨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먼저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어, 여기 앵커 포인트 툴로 스냅을 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중심축을 이 원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는 게더 좋겠죠. 음, 그리고 나서 스케일을 열어서 어, 링크를 풀고 y의 값을 줄이며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가 있잖아요. 자,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모션을 만들어 줄게요. 어, 0 프레임에서는 포지션의 위치가 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y 값을 이동을 시켜서 공이 안 보이도록 그 다음에 시간을 우선은 1초 정도 할게요. 시간을 1초 정도 이동해서 다시 y값을 밑으로 쭉 내려서 뭐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제 절반 정도니까 한 15프레임 정도 이동해서 다시 어 최종의 위치가 될수 있도록 뭐 이렇게 원을 위치를 먼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때 너무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뭐 1초 안쪽에 끝나도록 이렇게 먼저 위치부터 조절하죠 여기는 이 키프레임들을 선택한 다음에 어, 포지션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의 인터폴레이션에 들어가서 어, 여기 위치와 관련된 걸 리니어로 해주면 얘가 어, 밑으로 살짝 내려오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딱 부딪혔다가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이제 공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 있으려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살짝 찌그러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 키프레임. 시간을 조금 이동시켜 놓고. 자, 얘가 여기에서 딱 만나는, 포지션이 여기서 끝나는 시간 전까지는, 1프레임 전까지는 얘가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지면 훨씬 더 속도감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리고 나서, 스케일의 키프스 값을 주고, 그럼 얘가 딱 부딪히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납작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어, y 값을 찌그러뜨리고, x는 조금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바닥에 딱 닿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튕겨 오를 때는, 또 어때요? 다시 1초에 갔을 때는 원래 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원래의 크기. 원래 크기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어, 똑같이 100% 100%로 이렇게 이제 어, 맞춰주면 음,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제 위로 올라갈 때도 살짝 가로가 좀 찌그러지고 세로가 조금 커졌다가 어, 이렇게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 주면 이제 튕겨서 떨어지는 모션이 이제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이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까지 만들어졌으면 어, 얘는 이제 원이잖아요 원. 원 그럼 얘가 이제 커져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 스케일을 써버리면 안되죠 왜냐하면 중심축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쓰면 안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원에 <웃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뭘 써야 돼요? 바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원이 가지고 있는 패스 이 패스의 사이즈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변화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패스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 여기서 튕겨 오른 다음부터는 이 패스의 사이즈의 키값을 주고 시간을 이동을 해서 얘 크기를 크게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튕겼다가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튕겼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커질 때 구멍 도넛이 생겨야 되죠 도넛 모양이 자, 그러려면 어제도 했잖아요 여기 는 패스만 그냥 또 하나 복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를 하나 더 복사, 컨트롤 D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확인했을 때둘 어, 중에 하나가 늦게 출발하면 된다고 했었죠 늦게 출발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방향성을 어, 반대로 해주면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크, 커졌다가 어, 늦게 출발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랬더니 공이 분명히 여기서 튕겨서 밑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구멍을 뚫어내는 이 사이즈가 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크기만 처음에 얘가 안쪽에서 출발하는 이 원의 크기가 처음은 그냥 없으면 돼요. 0. 그러면 얘는 없는 거니까 구멍이 뚫리지 않겠죠. 그럼 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시간에서 얘가 출발을 하게끔 타이밍만 조절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패스와 패스가 어, 두 개가 있고 어, 방향성을 반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작은 원의 크기가 어, 얘가 커지기 전까지는 어, 이렇게 0으로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서 얘 크기가 커져 있으면 저 원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이렇게 커질 때쯤 안쪽 라인이 폭죽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사방으로 자 사방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이 원의 이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이 원의 가운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더 가로가 기니까 가로 방향으로 선을 길게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좀 주고 필 칼라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 여기는 선이니까 뭐 필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특정 모양 그 다음에 얘를 메뉴를 열어서 먼저 해야될 게 이제 리피터죠 그래서 컨텐츠 패스를 선택하고 애드로 들어가서 리피터라는 걸 하면 되겠죠 리피터 자, 리피터 메뉴를 확장해서 어뭐 나는 10개만 하고 싶어요 그럼 10개 이때 항상 여러분들 지금 그 리피터 우리가 아주 많이 썼는데 아직도 이게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리피터에 몇 개를 사용했다 어, 항상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리피터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에 보면 어, 포지션이라는 게 항상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위치를 이동할 게 아니라면 꼭이 포지션 값을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얘를 옆으로 옮길 것 같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 리피터에 있는 이 포지션이라는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0. 그리고 로테이션. 한 바퀴 안에서 1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 계산하면 뭐 360도 나누기 10하면 36도죠. 이렇게 36도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360 나누기 10개 이렇게 사칙 연산. 그러니까 그 값을 적어줘도 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36도 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거죠. 이때 정확하게 이제 확대를 해서 이 위치를 바꿀거니까 레이어를 옮겨서 어, 센터를 딱 맞춰주면 어, 선이 10개가 만들어졌고 어, 그 다음에 없다가 나타나야 되니까 트림 패스를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그냥 시간을 0 프렘에서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어, 만드는거죠. 선이 없다가 그려지면서 또 사, 선이 사라져야 되죠. 그런 건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어, 스타트하고 엔드를 둘다 00. 그다음에 시간을 이동해서 둘다 100. 그리고 나서 스타트가 늦게만 출발하면 어, 이런 솔로로 보면 선이 없다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 사라진. 이렇게 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원이 만들어졌으면 원이 커지는 시간에 맞춰서 얘만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느리니까 얘가 좀더 빨리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출발도 좀더 빨리 그래서 얘가 원이 커지면서 사라지도 뭐 이런 타이밍 좀더 일찍 출발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 좀더 빨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되죠? 이렇게 타이밍.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얘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어, 부딪힌 부분을 안 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바닥에 부딪힐 때 어, 여기에 원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엘립스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파장이 되겠죠, 파장. 파장은 선의 두께를 살짝 주고 엘립스, 패스 사이즈를 줄이죠. 그 다음에 링크를 풀어주고 세로는 좀더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의 포지션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때는 이제 또위치 옮길 때 스냅을 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딱 되도록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요, 요 값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스트로크가 너무 어, 두꺼우니까 좀 얇게 해주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 딱 부딪힐 때부터 얘가 나타나는 거니까 처음에는 사이즈가 0이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얘가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서 얘가 링크를 풀고 가로와 세로를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 정도 시간에서 이제 사라지면 되니까 어, 투명도 이었다가 0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자, 헬로라는 글자가 있었죠. 자, 폰트의 종류는 좋은 폰트로 좀 하고 크기 그 다음에 얼라인으로 컴포지션에 센터 센터 정렬을 좀 해놓고 자이 글자가 이제 한이 정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되니까 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하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먼저 위치부터 변화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얘는 이제 반복되는 모션이었었죠 그러면 어, 이 글자에 어, 메뉴를 확장해서 애니메이트해서 먼저 포지션을 추가하는 거죠 포지션을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 포지션을 추가했으면 이 값부터 먼저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저 글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할 건지니까 먼저 이 글자의 y 값을 마이너스 쪽을 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솔로를 켤게요. 이 글자만 보이도록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원래 있던 위치는 여기고 어,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라 말이죠. 그리고 메뉴를 확장해서 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 여기는 있 먼저 쉐입부터 쉐입에서 반복되는 건 트라이앵글 라운드 스무스라는 부분이죠. 어, 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이제 스무스니까 스무스를 선택을 하고 어, 스무스를 쓰면 우리가 옵셋을 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옵셋이 마이너스 백이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백이 되면 얘가 이렇게 반복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스무스의 옵셋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반복되는 게또한 가지가 있죠. 자 포지션과 또 로테이션이 반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반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애니메이트가 이제 두개 이상이 만들어지면 애니메이트라는 이름을 클릭해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트는 어, 반복되는 애니메이트라는 겁니다 그럼 반복되는 애니메이트에 어, 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똑같이 회전만 추가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어, 이 애니메이트에다가 추가 애드로 들어가서 프로퍼티에서 회전이니까 로테이션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얘가 중간 정도 되는 시간에서 조절하면 편해요. 얘가 저 위에 올라가서 중간 정도 되는 시간에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도 올라가고 회전도 되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회전이 됐다가 다시 원래 속성으로 어 되돌아오게 되죠 나는 얘가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서 포지션 값만 더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포지션과 로테이션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킵값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키프레임을 주지 말고 어 어제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음 여기 있는 스타트 앤드옵셋을 가지고 키프레임을 줍니다 한 번만 진행이 되는 동작이 있다고 했었죠 어, 스케일과 투명도는 한 번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트는 이제 반복되는 건 그대로 됐으니까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애니메이트해서 이제 한 번만 진행되는 건 스케일이죠 자 스케일에 애니메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이름을 m e 눌러서 얘는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스케일,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냥 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어, 애니메이트 1번하고 얘는 동작이 같이 일어나니까 이 애니메이트 1번이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의 시간하고 애니메이트 2번이 만들어지는 키프레임의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 얘가 부드럽게 어, 스케일이 점점 점점 커지는 모션이기 때문에 레인지 셀렉터에서 옵셋이 마이너스 팩 그리고 어, 애니메이트 1번이 끝나는 시간으로 이동해서 옵셋이 100,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 어, 램프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램프 업을 해주면 어, 처음에는 글자가 없다가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램프 업 방식, 그 다음에 옵셋 그럼 얘는 이제 한 번만 진행이 되는. 어, 모션이 만들어진 거고, 어, 처음부터 얘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애드에서 프로퍼트의 오퍼스틱 값을 추가해주고, 투명도는 또 처음에는 없으니까 0이겠죠. 그럼 0에서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100%로 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라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애니메이트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과 한 번만 진행이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뭐, 이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공이 튕겼다가 올라오고, 어 글자가 나타나고. 글자가 뭐 조금 더 일찍 나와도 되겠죠? 이렇게. 좀더 일찍. 항상 모션은 겹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빨리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좀 간단하죠 그 다음 글자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 바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가 됐을 때이 글자 아래에 바가 있어야 되니까 어, 바는 그냥 솔리드 만들어도 되겠죠. 솔리드로 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반듯하게 밑으로 내려서 어,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죠. 솔리드의 크기를 조절하면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그럼 얘도 이제 스케일을 쓰는 거죠 우리가 스케일. 그래서 처음에는 가로가 없다가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가로가 커지도록. 그러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또 우리가 쓰겠죠. 이렇게부터. 같이 잡아버네요 after effect 쓰고 글자는 크기는 최종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이것도 a l i g n 에서 가운데 정렬한번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커질 때쯤 나오면 되니까 얘는 포지션이죠 포지션 포지션, 그래서 어, 애니메이트에 포지션을 추가하고 먼저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부드러운 경사면을 쓸 거니까 그냥 offset을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시간을 이동해서 100이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쉐입 방식이 스퀘어니까 어, 반복돼 버리는 거죠 한 번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램프업 해주면 어, 이렇게 밑에 있던 글자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이 글자가 또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야 되니까 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솔리드가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 그 다음에 글자 위에다 올려놓고 얘는 이제 매트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가 저 하얀색 원래 있던 매트 소스가 어 있는 곳에서만 보여야 되니까 알파 매트라는 것만 해주면 어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저 영역에서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폭죽과 사각형 이런 것들은 이제 뭔 내는 거기 때문에 어 얘가 이렇게 거의 다 잘할 때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폭죽 모양을 복사해서 또 써도 되죠. 만약에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폭죽 모양을 복사해서 저 위에다 올려놓고 음, 얘가 킥 프레임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면 음, 이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길이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의 길이를 그냥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작은 음, 폭죽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스트로크가 너무 두꺼우니까 어, 스트로크를 좀 가늘게 하고 그 다음에 패스의 길이는 이 점만 이동해서 이 길이만 조절하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위치만 옮겨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고 이렇게 시간 같은 거 조절하고 필요하면 또 여러 개를 더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해서 얘는 뭐 다른 곳 또 얘는 뭐 선의 길이가 좀더 짧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패스를 선택해서 이 선의 길이를 짧게 좀 줄여주고 또 복사해서 얘는 또 다른 곳그 다음에 또 선의 길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타이밍만 조금 조금씩 늦게 출발하도록 하면 바로 뭐 이러,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사각형은 리피터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